아 l l sing 마리 6시, 하나, 10마리. 그리고, 뻘락지, 우거 처무침 할 것도, 2마리, 이렇게. 한 마리 더 주세요. 세마리한마 미나리 그리고 오이 다진마늘 어, 양파 예, 썰어서 여기다가 자 낙지 큰거 3마리 중 2마리만 예, 초무침으로 뽑고 나머지 하나는 그, 낙지가 어, 볶음 먹고싶다고 해가지고 그럼 볶음 해줄겁니다 자 초고추장 그, 고추장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다진마늘 아까 넣었던거 해서 싹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제가 만든 초무침 낙지 초무침 오야, 자. 산낙지도 준비가 됐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무침 그리고 저에게 항상 이 힘을 북돋아주는 낙지 이제 뭐 우려먹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제가 요거를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 원하시더라고요. 주기적으로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하셔갖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자, 요 밑에 아이스박스를 놔뒀는데 여기다가 네, 빨판 좀 짜고, 네. 자. 자, 아, 말았어. 음. 아, 언제 먹어도 아주 그냥 씹는 맛을 기가 막히게 만족시켜주면서, 아우, 너무 짭짤하면서도 기가 막힙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사해서 드세요 네. 好 wow. 자, 이번엔 초장 마니아 분들을 위한 초장, 싹. 어 아, 사 소장을 또 뿌려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먹는 데가 되게 좀 지저분해지나. <웃음> 자. 우야. 아유. 이 사이에 띄는걸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사고 나면 큰사고날수 있으니까 진짜 다져서 드시는걸 정말 추천합니다 음. 아유. 음. 음. 얘 활기가 조금 떨어지네, 점점. 예. 네. 자. 자 방금, 얘는, 움직이는 힘은 적었데 빨판 빠른 힘은 어마어마하네. <웃음> 아, 지금 멍불이 조금 손에 묻어갖고. <웃음> 손톱이 지금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, 여러분들. 이 멍불이에요, 멍불, 먹물, 여러분들. 네. 뭐 손톱에 떼기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. 혹시나, 좀 이따가 이거 젓가락으로 먹거나 할 때, 이제 지금. 손톱 정리도 안 하나, 혹시 아실까봐. 그래서 손톱 정리는 했고요, 예. 먹물이 지금 살짝 여기 좀 낙지 먹물이 좀 숨어가지고, 음. 자, 여덟 마리째. 어, 수아 두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, 아, 남은 거 여기다 그냥 쑥 짜자. 아휴. 자. 아, 아 초장을. 맨 끝쪽만 이렇게 살짝 바르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아유, 싸다. 자, 이제는, 크으, 새큼달큼, 예. 맛있게 잘 묻혀진 초무침. 아 살짝 데쳐가지고, 예. 아우. 와우. 아, 너무 맛있는데, 이 <웃음> 아, 큰일 났다. 야, 새큼달큼한 이제 초고추장. 그리고 거기다 이제 좀, 고추장을 좀더 넣었거든요, 거기다가. 이제 색감도 내고, 좀더 칼칼한 맛을 감미 하기 위해서, 고춧가루 좀 넣고, 참기름에. 아, 다진마늘 향이 은은하게 딱 퍼지면서. 채소 아삭함. 야, 이건 거의 완벽하다, 진짜. 살짝 데친 미나리가, 와... 어마어마하게 힘을 실어주네 어 来来来 아, 아 진짜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낙지 최근에 제가 조금 한절기 감기가 좀 걸렸어가지고 살짝 좀 고생을 하려고 했다가 좀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낙지를 또 이렇게 딱, 딱 흡입을 하니까 벌써부터 지금 좀 몸이 좀 회복돼 가는 걸좀 느끼네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요 초무침은 진짜 댁에서 한번 해 드셔보실만한 진짜 맛있는 그 추천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 낙지를 생으로 한 마리 해가지고 먹는 거는 정말 자칫하다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낙지를 이렇게 좀 어,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발 하나하나 이렇게 좀탁 잘라가지고 예, 그렇게 드시는 걸좀 추천을 합니다 예.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 또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낙지볶음, 그 낙지 아까 남은 거 볶음밥 해가지고 해줬더니 지금 와이프가 와, 거의 다 먹었네. <웃음> 그 이거 남긴 이유는 저도 여기다가 좀밥좀 좀 먹고 싶어가지고 <웃음> 그래서 남겼습니다. 아휴 응. 야 맛있게 다 비웠습니다. 어휴,